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습니다. 어,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읽었을 텐데 이 말씀을 어 읽는 순간 제게 그 정기에 감정된 것 같이 어 제가 이 말씀에 매료되어서 제가 입을 딱담을고 무슨, 무슨 말인가를 할수 없는 상황이 제 상황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는 제반 모든 어 비용이나 그리고 개척교회의 그 많은 손길들과 개척교회에 필요한 많은 재반 업무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어야겠지만 또그 이면에 어 제가 원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와중에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에 개척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어 뒤로 돌아보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이 20대 초에 고민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람같은 성령을 어, 제가 음, 성령이 제게 임해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잔녀로서 음, 하나님 말씀에 매료돼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한 숙제였거든요. 20대 초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 갔을 텐데 굳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 그런 캐슈 마크가 항상 제한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음 20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 저는 독서 강의였거든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중에 어, 톨스토이나, 뭐, 그외 미오라 아야꼬 같은 사람이 쓴 책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톨스토이나 미오라 아야꼬 같은 사람들은 주로 삼포선자라고 부르죠. 미오라 아야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말씀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어, 죄의 문이 너희 집에 엎드린 언니라, 라든가 하는 그런 구절들이 그 소설 속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나는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 딱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는 찰나에 어 어떤 사람의 권유로 어 교회를 나가서 그때 처음 바람같은 성령을 제가 맞이하고서 그 다음부터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인생은 어차피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거고 내 인생의 목적이 또 청, 종창지가 음, 하나님 나라라면 어 그렇다면 굳이 세상에서 방광하면 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생명의, 내 영혼의 중요한 가치를 저는 그때 20대 때 깨닫고서 음 신학을 하게 됐죠. 교회 나간 지 3년 만에 세례받고서 어, 6개월 만에 세례받고 어, 한달 만에 어, 어린 아동부 유치부를 시작해서 모든 구역장과 하여튼 성가대까지 할수 있는 모든 교회 봉사는 다 하면서 삶는 후에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개척이라는 걸 하면서 물론 어린이 성교원을 운영하기도 하면서도 참 즐겁고 재미있게를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는 하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든 과정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음, 말씀을 이제 읽는 중에 이 말씀을 어, 읽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언덕은 굉장히 푸른 초장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햇살이 따스하고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는 그런 계절인데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혼자 낑낑대면서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지고 올라가는 중에 어떤 청년이 저를 따라오더니 아주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그 짐을 대신 좀 짊어지고 가도 될까요? 처음에 물어보는데 제가 아니에요. 제 짐이니까 제가 지고 갈게요. 처음에는 거절해, 거절, 거절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그러면 좀 음, 죄송하지만 좀 짊어지고 가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어찌나 제동이 시원하고 가볍든지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잘 깨달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읽긴 했지만 꿈속에서 그, 말, 그 청년이 오브랩 되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말씀을 같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그래서 그렇게 꿈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몽에는 매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책임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오만이고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멍해를 메고 다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멍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멍해가 어떤 것인지. 그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 멍에를 진다거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말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얼마나 오만에서 시작되고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책임감에 짓눌려서 평안함을 알지 못하고 심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주저앉고 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가정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 예수님께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지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각 사람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 수고하고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오늘도 하루도 행복하고 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중에 어, 예수님의 어 멍에는 쉽고 내지면 가볍다 신그 어,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